하지 않아도 그대 눈빛만 봐도 들려요 낯선해요 그대와 잡은 두 손이 왠지 오늘이 꼭 마지막 같아요 할 말을 꺼내기가 힘든 봐요.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싫은가봐요 혹시나 미안해마요 나는 괜찮으니 힘들어하지마요 그댈 놓아줄게요 잘가요 남 나는 것정말요 이별은 그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랑을 이어가기엔 끝난 사랑이란 걸 고집말로 안해도 알죠 힘들게 꺼낸 말이란 걸 알아요 난 정말 괜찮아요 울지 않을게요 한동안 그대리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부디 잘 지내줘요 잘 가요, 남겨진 나는 걱정 마요. 이별은 그대 잘못이 아니.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이별이 그대에겐 마지막이기를 많이 아플테니까 그런 건안 하면 돼요